안녕하세요 제시 직거래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계로 찾아왔습니다 무게가 엄청 무거운 파테클립 시계인데요 예전에도 소개시켜 드렸던 제품인데 예전에는 케이스만 와이골드였고요 가죽밴드였는데 이 제품은 모두 18K 와이골드로 엄청나게 무거운 제품입니다 예쁘죠? 너무 예쁜 이렇게 칼라트라바가 있죠? 이런 식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줄을 가지고 있는 파테클립의 시계입니다 Complications 라인에 있고요. 이 제품의 레퍼런스 넘버는 5, 3, 9, 6이고요. 제품의 크기는 약 39mm입니다. 그리고 한번 차보면 이렇게 해서 이쪽 먼저 빼, 빠지고요.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쪽을 빼면 되고요. 이런 식으로 바테클립 진리다라고 써있고 한번 차보면 이렇게 된 시계입니다 제 손목의 크기는 18mm입니다 먼저 12시부터 보시면 이렇게 파텍클립이 있고요 이쪽은 월 그리고 요일, 날짜 그리고 문페이스가 있고 문페이스 바깥쪽에 24, 1, 2, 3, 4에서 시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22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시간은 오후 10시 10분 이와 같이 된 시계이고요 오토매틱 시계입니다 이렇게, 이렇게 흔들면 이렇게 한 가죠. 살짝 한 번만 들었는데 이렇게 한 5초 정도만 가네요. 양옆에 컨택터가 하나, 둘, 셋, 네 개가 있습니다. 이 모두 이쪽은 요일, 이쪽은 월, 이쪽은 날짜, 그리고 이쪽은 문페이스와 연결이 되어있습니다. 문페이스는 이렇게 별과... 보름달에 있고요. 이 부분 페이지를 맞추기 위해서는 파텍클립 홈페이지 맨 아래를 가시면 이렇게 보름달이 어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걸 보고 이거를 이쪽을 눌러서 맞출 수 있습니다. 같은 파텍클립 시계, 그리고 닫을 때는 이렇게 먼저 닫으면 안 되고요. 이렇게 되죠. 그래서 이쪽을 왼쪽을 먼저 닫고 오른쪽을 닫으면 또완성 됩니다. 있구요. 뒤에는 시스루백입니다. 이렇게 로터가 금으로 되어있고 여러가지 파텍클립가각이 되어있습니다. 네 그렇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파텍클립 레퍼런스 넘버 5356 제품. 이 제품은 단품이고요. 아래 더보기로 가시면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. 제이씨 직거래소였습니다. 짠!